고습니다야 어제 그러니까 4시부터 10시까지 기억이 없어요 얘가 머릿속에 고맙습니다 yeah, 회장님 <웃음> 음 어제는 <웃음> 잘 있었나? 어? 회장님 살아계셨네요 생각해보니까 <웃음>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거를 <웃음> 연비전화로 알았다 이게 말이 되나? 하 <웃음> 어? 받았어 어? 어? 다시 자라 그래 뭐.. 뭐하고 있어? 태빈님 장례식 하고 있어요 하핀 안 나왔는데..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, 일단 방금... 저희 방송 중이에요 이거 방송 들어가고 있어요 음... <웃음> 개꿀해! 어! 정말 <웃음> 그래! 자리 덜깼서 지금 개꿀해! 상황을 <웃음> <웃음> <사항을> 몰라 태빈님! 어쩔? <웃음> <웃음> 애들이 그냥 잘해요 아니 죽으라고 음, 잘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어제 방송 보셨어요? 좀 보다가 졸다 보다 졸다 했어. 아안 보셨군요. 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걸 좀 가보고 싶네. 서버요? 장례식장 말이다. <웃음>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<웃음> 아이고 우리 아버지 벌써 가버리시고. <웃음> 누구 지인이십니까? 이럴 수가? 난 분명 죽었는데. 꼬마야,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? <웃음> 이것은 어디지? 이럴 수가? 어 꼬마야, 음. <웃음> 아니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누가 봐도 다섯 살짜리 어린애잖아. <웃음> 그렇구나. 꼬마야 누구랑 같이 왔니? 아저 혼자인데요. 혼자인데. 그래. 혹시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왔니? 최양철 회장님의 장례식장이라고 잘못 온것 같은데? 음...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자, 막내야 아,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그럼 꼬마야 일단 들어오겠니? 들어올렴몇번이고 번지수말이다 채권에서 방명록 써주면 되고 그리고 가서 절 부터 하렴 쓰기 전에 그래. 꼬마야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 좀드려줄래 <웃음> 우리 아버지가 인덕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. <웃음> 없어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리얼하게? 해놨어? <웃음> 이거 왜 이렇게 리얼해? 기분 오마, 나쁘게. 빨리 야지기 기분 나쁘게 리얼해 이거. 꼬마야 <웃음> <웃음> 어서 절 하렴. 아니 기분 나두번 나쁘게... 하고 우리랑 인사 한번 하면 된단다. 아 예. 음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이리 와꼬마야아 예. 여기 음식들이 있거든. 우리 다섯째 누나가 만들었어. 하얀색 머리에 알파카 모자를 쓴 아이란다. 아, 그분은 요리를 하면 안 된다 들었는데. 우리 다섯째 누나를 아니? 아아 아, 아니. 이럴 수가. 오다시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먹어 뭐,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렴. 그래. 먹어보렴. 어..어.. 맥개고! 어. <웃음> 예? 재료 말이다. 몇개고 샤이 머스캣 6개와 청포도알 6개 그리고 그냥 포도알 6개로 넣었습니다. 육개장에 육개장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6개장에. 웃음> 다음부터 넣지 말라케라 <웃음> 달달하구로 <웃음> 어, 그럼 한번 방명록을 써보겠니? 방명록 여기에 넣으면 된단다. 장면은몇 개고? 니네 눈으로 봐라 안제어봤다뭐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만어 근데? 뭐죠? 게스트를 최대한 많이 불렀다 <웃음> 일을 좀 키운다고 이제 원래 조마포 하려던 기봉단 분들이랑 다른 스트리머 몇분 모셔왔거든요 아니야 <웃음> <쭉> 빨리 그러 <웃음> 우리 이제 슬슬 관리할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 <웃음> 하긴 당신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근데 솔직히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얘네 뭐 하고 싶은 거임? 니들이 고른 스팀머유튜버다 아니 누구야 이거 이런 거쓴거다안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 씨 최강수 강렬하시냐 이거 누구야 이 누구야 물 떠오는 거 까먹고 회의 날 툭함 까먹고 시청 잘하겠어 약속 까먹고 <웃음> 저도 입마이고 낯가리고 친구 없고 방송 <웃음> 순서 바꾸는 거 까먹지만 어 이거 뭐야 이거 진심으로 써놨어 다음번에 늦으면 그때부터 야자타임입니다 썸네일콘트입니다 어? 골뱅이 체캐빈이 뭐야 아니경 왔었나 다녀가셨습니다 아니 드디어 아 드디어 누구야 이거 드디어 드디어 누구야 드디어 이거 드디어, <웃음> <쉬어요>, 아, <웃음> 아, 드디어. 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딱 한명 알려드릴게요 국밥이 차갑고 쉬어요 이거 아. <웃음> 야씨 <웃음> 그건 유일하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대답 못했습니다 야이씨.. 진짜.. 케빈님 미국 미국에서... 갔어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는사람이 <웃음> 미친 사람들만은.. 시씨 시이기도 왔다 갔나 예 그건 시이님 예. 있으셨습니다 <웃음> 어때? 네. 아이고 미소 야이씨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재물을 부탁드립니다 협강이 이런 미친.. 안될구만 얘네 와내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버리네 얘들이 뭐래? 조이금은...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조이금 아 조이금은 전부 투디님한테 도네이션으로 왔고요네깨고 조이금 돈 말이다, 말이다 돈 말이다 돈 얼마 안되십니더 그래 이 장례식은 돈이 되나? 장례식... 그러니까 7만로 되십니더 그거밖에 안되나? 케빈 <웃음> 첫 케빈의 장례식은. 장례식은 아니 지금... 장례식 말은... 조이금 아니 만로 밖에 안 된다 아니... <웃음> 1만넘 채끼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방송 일회 열심히 했는데 7만넘밖에 안되나 근데 어데?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케빈님 어, 어, 어. 살아 돌아오신 김에 예 저희가 나중에 날잡아서 청문회 한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? <웃음> 시에나 <웃음> 예내뭘 그리 잘못했나 <웃음> 내뭘 그리 잘못해가 청문회까지 아..정말.. 내 시차적응 한번 못한걸로 이렇게까지 내가 괄시와 멸시를 받아야되나..이걸 지금.. 죄송합니다 까지 하라고! 자유튜브 방구쟁이들.. 어허!! 혹시 방구 덩구쟁이들 <웃음> 안녕 안녕? 죄송합니다.. 저의 시차적응 실패로.. 인해.. 제가.. 기억을 잃고.. 어제.. 진행하기로 한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불찰이며어 불차리며... 네! 안죄송해! <웃음> 차마 죄송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안치 않지 않을 수 안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락해 <웃음>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락나락 나락 외치셔도 저에겐 중요한건 삼성전자 배당락밖에 없습니다 삼성전. 저희 첫째 누님 오셨습니다 누님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부활했어요 맥기고 윤비 나이마리다 맥기고 스물일곱입니다 <웃음> 방송에서는 스물 두개만 <22개만> 하락해라 <웃음> 상큼하게 <됩니까>? 보이구로 개미님 <웃음> 이제 제 나이도 스물셋이에요 그리고 숨을 들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, 회장님.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맥이고열심히니다 아이고 아이고. 누나 라이터 좀 아이고. 야, 아 모르게 라이터 끄을 뻔했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무렇지 않게 시키. 이게 내 영혼 시점인가? <웃음> 최캡빈 <케빈> 영혼 시점. <웃음> 진짜 이런 일이. <웃음>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. <웃음>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. 아 뭐야? 분명해졌어 <웃음> 뭐야 이거 <웃음> 왜 그래 나만 진짜로 아 우리 아버지가 떠나서 참 슬프네요 이거 어쩌면 좋노. 좀... 이거 이거 보긴 했어요? 봤다고 다 봤어 다 봤어 아까 그래서 케빈님 원하는 거한명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아나 이거 드디어 그거 알려드릴까요? 어 드디어 이거 알려주세요 저 드디어 형세치 에이치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<웃음> 맥 깨고 yeah? 청새치의 남은 세이브만 말이다. 맥 깨고 <웃음> <웃음> 마지막이다 캐라. <웃음> <웃음> 저기 내 얼굴 떼고 청새치 얼굴 달아놔라. 맥깨요 같이 달면 되지. 어. 어. <웃음> 그리고 어, 어. 거기 옆에다가 한편이 얼굴도 달아놔라. 아. 한편이는 <웃음> 왜? 한편이는 왜? 어제 그래서... 장례식 때달아간다그해는고 응. 그래 발로란트 했거든 아니 애가 막좀보는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겐디로한 패나 너도 자러 가 그래서 피곤하면 자러 가도 돼 이러니까 내가 이제 그대로 울퍼 줄게 어? 아유 도와드리고 싶은데 피곤어이 졸게 되네요 가서 자도 돼 이러고, 쏘리여 내일 뵐게요 유유. 이러고 11시 40분에 저세를 들은 거야 내가 발로란트 근데, <웃음> 근데 연비님이 잘못했네 왜 보냈어 아니 애가 힘들어하면 보낼 수도 있지 근데 힘들어했으면 가서 집이 자야지 걷다가 대고 발로 안 들을래? 청문회는 묶어서 진행합시다 <웃음> 아니요 두번 진행할 건데요? <웃음> 그렇게까지? 어딜 빠져나가려고 그래? 아 혼자서는 못 가겠네 <웃음>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청문회 때 네. 뵙죠 청문회 때 뵙겠습니다